야 더미 더미 오케이 더미 인정 더미 만났으면 인정. 이지 m m y o n a 안해 안 n n a s 기 you're a bad guy. y o 아씨아좀 애매한데 사이리 없어 사이리 없어 사이리 없어 그렇지 사이리 없어 사이리 없어 그렇지 사이리 저거 안나와 저거 아이고 저거 내 죽어 좀 죽어 이 죽었죠 아오 쉿오쉿 나이거 좀 불다 이거, 오오고 그렇지 33 뭐야? 칼레 뭐야? 아, 그렇지. 아, 감사합니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깨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아, 굴 진짜 죽으면 말도 안돼그렇지구이 아, 진짜 탈 에이, 개가 아니 딘들아 잘봐요 아니 이기고 지랑들도반반인데8를 줄게 지면 레전드 어! 오른쪽 두번치면 지는건데 어! 근데 이래도 이길 수 있어 어! 레전드로 못 싸우는 중야 죽는거 아니야? 0.3% 한거 같은데? 대단하다 진짜 요정도면 0.3 이야 0.3이 보이는 한타였어 이거를 버리는 것도 좀.. 전부 씌워줘 씌워줘 씌워줘 오! 뭐야! 아니 뭐.. 뭐야 방금? 아니 진짜 뭐야? 아니 방금.. 뭐, 어, 이.. 이.. 리트쇼 뭐야? 예! 음. 예! 음.